주택 주변에는 공터가 많아, 주차할 곳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건물 앞쪽입니다. 앞쪽에도 현재 공터가 있습니다. 데크에서 촬영했습니다. 앞쪽에 잔디마당이 조금 있습니다. 뒤쪽과 벽면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된 상태입니다. 포도나무 넝쿨도 있습니다. 대문도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마당에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집 전면입니다. 집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방 상태와 주방 등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현재 공실이라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곳 보경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있는 주택입니다. 뒤쪽 창고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욕실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57제곱미터 108평입니다.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주택 면적은 99제곱미터 30평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주차대수는 없으나 주변에 주차할 곳을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 기준 남동향입니다. 가격은 1억 9천만원입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대이로 90호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호 까지 봐주셨습니다.